방송 시작하고, 자. 오늘 또 이제 방송키기 전제 방송, 방송 어,을 방문해주신 분세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이제, 어, 이거를 공지를 썼는데, 공지 내용이 좀 많이 길었죠. 네. 오늘 한번 또 이제 방송 또 재밌게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아 근데 진짜 요즘들어서 지금 생각중인게 저가 처음에 켰었을 때 있잖아요 오 뭐야 오? 신기하네 멤버십 이런 것도 주네? 넥슨에서 브론즈 등급 2월 멤버십 멤버십 이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꺼져버렸어 싫어야 멤버십 준다 해놓고 목티하는 거야 뭐야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그렇지 준다 했던 건 줘야지 보상받기 그 다음에 이제 실버 골드 플래티넘 멋이 많은데 뭐 오케이 뭐 쿠폰함 같은 건 있나? 없고. 마일리지. 3000이면 거의 있으면 소멸 예정이라고 한 건데. 한번 뭐좀사 볼까? 마일리지 3790이면은 뭐살 것도 없다. 살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게임 좀 시작해 보고. 진짜 여태까지 스케줄 안받고 끝까지 월클로 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월클 도착했지만은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도 없다고 월클을 진짜 최고 목표로 잡고 갔다가 이제 월클 도달하니까 바로 이제 또 챔피언스로 도달하려 했다가 큰 벽을 보고 아직까지 이제 팀은 좀 부족하구나 라는걸 느꼈죠 음. 그 뒤부터는 그 뒤가 지금인데 지금부터는 일단 그냥 스케줄 받으면서 제팀좀 다시 보강했다가제 팀이 좀 다시 좋아하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음 근데 일단 생각해볼까 제 방송 컨텐츠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생각 중인데 생각 중인 거 하나가 지금 방송을 키면은 맨 처음에 제가 바로 그냥 피파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피파로 들어와서 그전에는 한번 토크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중이에요 그냥 토크 캔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지금 보이지 말고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캔방만 딱 해가지고 한번 방송하는게 어떨까 지금 생각중인데 어떤거 같아요 금지원님 일단 초반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딱 이렇게 대화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쉬워 진짜 내가 봤었을 때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대화를 못하니까 아 진짜 이 슬픔 진짜 이 고독함 진짜 시청자분들이 피파하는 걸 보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피파를 안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거의 안 들어와 진심으로 아 그게 진짜 아.. 너무 슬퍼 요거서 요거 딱 떠주면 진짜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안 뜬단 말이지 아 70만원 70만원도 꽤 많다 어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여기서한 적어도 800정도 떠주면은 진짜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자 가보자 아500 너무한거 아니냐? 아 정말 그 다음에 이제 coc 포함 두개 그냥 바로가 까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아 이런거 아이 나쁜놈 저거 안팝니다 그냥 보내버릴거야 너같은놈 필요없어 나한테 너 그냥 방출시켜버릴거야 아우 정말 자 이렇게 해버리고 포메이션 4123 이거 약간 바꿀까 지금 생각중이야 4123말고 차라리 그냥 4213을 쓸까? 지금 생각중인게 4213을 써버리면 굴리트가 CEM을 서면서 비이라가 CEM에 두명 딱 쓰고 딱 이렇게 폴포그바딱 이렇게 서주고 난 뒤에 굴리트 CEM이니까 이정도 해주고 얘네 둘이 공격을 나서주면서 수비도 좀 해주고 리오포넌난드블랑 비달 이렇게 딱 있으면 송철이나 소니 이렇게 딱 있고 아니면은 소니랑 은바페를 LMRM으로 4411 이렇게 써도 괜찮을 법 한개 자 굴리트 그 다음에 은바페, 소니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딱 이제 얘네들이 또 수비를 좀 해주면서 펄퍼그와 비이라 이렇게 하 공격도 좀 해주고 아, 근데 이건 좀잘 안될수도 있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 4312를 쓰는 게 낫지. 알레시피, 달, 이렇게 딱 있으면서, B랑 수비를 좀 해주면서. 어떤 은바페는 공격적으로 완전 해주고, 소니는 수비도 해줬다가, 공격도 해줬다가, 그렇게 해주고.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할거면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팀 케미를, 제가 지금 못 받는 상태잖아요, 거의. 이걸 봤었을 때, 팀 케미를, 안되겠어 받아야될것같아 그래서 결론 k t j a m 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오늘 리빌딩 갑니다 리빌딩을 갔는데 뭘로 리빌딩 할 것이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다가 나랑 너무 잘 맞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바로 프랑스 팀이야 그래서 프랑스는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호나우두 굴리트, 비에이라 없으면좀 힘들어 그래서 생각하는게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고 적폐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겁나 솔직히 대장팀이고 겁나 좋은팀 진짜 내가 봤었을때 진짜 TT팀도 맞춰보고 뭐 t t 다일팀 맞춰보고 그 다음에 그냥 막 팀도 만들어보고 뭐 진짜 AC밀란 뭐 프랑스 네덜란드 다 맞춰봤지만은 결론 진짜 겁나 좋을것 같다는팀 바로 공개합니다 프밀란팀 아 프밀란 바로갑니다 진짜 밀랑스 아 밀랑스라고 하죠 그 밀랑스팀 를 봤었을때 프랑스 일단 로랑블랑, 폴포그와 비이라 그 다음에 은바페, 프랑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이시빌란, 루드글리토, 호나우드, 비이라 로랑블랑 이렇게 가능해 근데 홍철, 소니가 안돼 근데 소니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놔둘거예요 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알레시 비달이랑 홍철 이둘를 바꿔야되고 퍼디난드도바꿔야 돼. 근데 퍼지난드 말고 내가 진짜 누구 써야되지 퍼지난드 겁나 좋은데 아 누구 쓰냐 누구 쓰냐다가 하 프랑스에 그 선수가 있죠 키 졸라 크고 진짜 키190 이상에다 헤더 1티어 수비능력까지 프로게이머분들도 진짜 많이 쓰시는 그 선수 바란 이 있죠 바란 그 선수 진짜 내가 봤을때 었 바란이 반데이크 대체자야 지금 그리고 어차피 지금 퍼이난드 역할을 누가하냐 블랑이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팀에 그렇기 때문에 바란 근데 이 토티 바란을 쓰고 싶지만은 토티 바란 자체가 좀 너무 나한테는 돈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쥐열바란을 쓸건데 쥐열바란 5카종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딱 지금 보이는데 왜냐면 쥐얼 발은 또 이제 사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일단 쥐얼발란 자체가 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19토티 바람보다 오카 정도 되면 이제 오카 버스 그 뭐야 은빛 물결이라고 그거 받으면서 또 이제 대인수비라는지 그런 부분 다 올라갈거고 팀케미까지 받는다 거의 한 8카 정도 된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한 사카 정도에 조금도 마뭐 올렸다 치고 이렇게 왔었을 때,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열바란이나, 진짜, 이 키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개인기, 개인은 별로 필요 없긴 하지. 이 정도면은, 자, 진짜, 엄청나지. 몸싸움, 헤더, 거의 한 1티어야, 진짜, 이 정도면. 헤더, 점프, 104. 솔직히 이 키에 점프 104는 거의 195 정도의 키가 나온다는 건데, 야 진짜 엄마무시하죠이 정도면은 주열바란 근데 주열바란과 티 c 바란과이두 선수 비교를 좀하면나 진짜 궁금한게 이두 선수 차이점이 뭐지 일단 어야야 야, 잠시만 주열바란 티 c 바란티 c 바란에강뚝이 있네 여! 야 야, 이건 또 몰랐지만은, TC 바란, 쓰레기네요. 음. 왜 쓰레기냐? 민벨이 쥐열보다 너무 낮아.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수, 헤더랑, 그 다음에, 침착성이 너무 낮아. 일단 헤더는 그 그렇다 치고, 침착성이 너무 낮아. 일단 이 선수, TC.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세번째 78kg로 마름 마름이야 아..약간 3kg가 차이난다는거는 몸싸움 쪽으로 조금 이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TC바란 어..저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 강뚝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지만은 뭐 솔직히 강뚝 없어도 바란쓰는 이유가 좀 되게 좋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자그럼 일단 선수를 바꿔볼까요? 리오페이난드 이 선수 만약에 팔았다 쳐도 저 선수 어 뭐야 근데 라포르트도 있네 헤더 강두개다가이 정도면은 라포르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프랑스에 야 라포르트 라포르트 발안 한번 볼까 아니면 AC밀란에 또 누구 있는지 한번 보자 AC밀란 수비수 센터백 자, 네스타도 있고, 보누치도 있고 야뭐 다양하네요 보누치, 뭐, 스탐스탐은 스탬. 답답해서 안되겠고 야 바레시 이 선수는 누군지, 보카 176이네, 탈락 말디니도 괜찮긴 한데, 말디니 근데 말디니보다는 그냥 좀 몸싸움 진짜 잘하는 선수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팀에 레스타 보누치 보누치 선수 키가 190 정도 속력이 마이너인데 레스타랑 보누치 치세가 한4카 정도로 치고 야 위치 선정 민벨 몸싸움 차이 점프 침착성 강뚝 아 이렇게 되면 보노치도 나쁘지 않긴 한데 몸싸움이 낮아서 둘다 탈락 <웃음> 둘다 탈락 야 숙력 너무 낮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로 봤었을 때. 프랑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니? 자, 프랑스. 여기 있네. 자, 프랑스 센터백. 라포르트. 페랑은 누구야? 어, 181이네, 탈라 블랑이 있고, 라포르트, 바란. 이둘 중에 한 명을 사야 되는데. 자, 라포르트랑 바란. 시세가 보고. 한 사카 정도 봤었을 때 바란 위치 선정 와 민벨 가로채기 슬라임 테클 몸싸움 침착성 오이중도을 라포르트도 야 괜찮을 법한데 이야...둘다 한번 그걸 좀 본다면은 한 애는 내 생각인데 한 6,7카 정도에 나온다 치고 애은 8카 정도에 케미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야... 이렇게 본다면은 확실하게 바란이 맞을지도 이야... 바란 아..솔직히 오카 근데 이 선수 살수있을것 같긴한데 약간.. 가격대가 좀.. 비싸긴하다 봤을때 가격대가 좀 미스긴한데 오면은.. 솔직히 3억이면은 좀.. 사기가.. 힘들긴해 솔직히 3억이면은 여기서 1억 몇천이 더 필요한다는건데 음.. 우리 팀에 선수를 봤었을 때, 호그바와, 소니, 블리트, 비에이라, 로랑블랑, 니오 포에난드, 알레시 비달이 있는데, 알레시 비달이랑 홍철 둘은, 뭐, 그렇다 쳐도, 어, 이쪽의 선수들. 윙어도, 아, 근데 윙어는 킬리안는 바피 있으니 상관없겠다. 아, 여기 바라논다다는 점은 대화이기도 한데, 알레시 비달. 홍철 홍철이랑 알레시피다를 바꾼다 아이 선수 뭐 AC밀란이었다 는 그런게 전혀 없네 그것 좀 아쉽고 또 이제 프랑스 선수로 l b 를좀 보자면은